부선워 웃겨. 나 궁금해. 네. 뒤에가 의문사들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오, 복잡해. 뭐 이래. 얘가 의문사예요. 음. 정확히 얘기하면 의문부사라고요. 그리고, 자, 서서. 그러면 여기도 뭘로 고치고, 벨스로 고치고, 다시 해야지, 네. 아, 이게, 자, 여기 보세요, 이제. 저, 공사 뭐, 주 의문사를 강제하게 해서 앞으로 튀어나오니까. 찢어볼게. 찢어볼게. 잘 들어. 짜렁게 네. 뭐 써. I wonder라는 문장 하나하고, plus 의문문을 그대로 써볼게요. 의문문을 쓴다, 의문문을. 그 네. 의문문이거요 왜? 네. 네. 내가 부모님을 언제 방문했지? 이거잖아요. It 아, is. I. 이게 된거 아니야. My balance. 자, 이런 의문문이 만났어. 이 만났어. 근데 제가 요거를 강조문으로 바꿔줍니다. 강조문으로 바꿔줍니다. 근데 강조문 중에서도 의문사강류는 특별해요. 어떻게 갖고 있냐면, 자도는고 이, 그 다음에 시력 가보니까 워즈, 사이에다 원래 뭐 넣어줘? 웬 넣어줘? 네. 그러면 나머지, 됐어 줘야지? 네 됐어 주고 나머지 써줘야 되니까 의미상은 앞으로 광조에서나왔으니까 알고 네. 나머지 써주면 되죠? 네. 아이, 그 다음 뭐야? 네. 어, 이제 디드 그 다음에 네. 아이, 헤어런스 네. 자, 이러면, 미안하지만 이러면 의미을못 붙여요 이 부분을 붙인 다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웬이 나와야 돼. 웬이 나갔다. 네. 그리고 얘는 네. 어떻게 돼야 돼? 웬사수와야 돼. 웬, 이, 대. 그리고 이렇게. 모두 이렇게. 그러면 돼. 근데? 왜얘요그 어, 네. 근데, 자, 근데 잘 봐. 네. 이게 왜 일로, 네. 끝이 아니야. 이게 일로 다시 변해가는 과정을 잘 보세요. 여기 다시 한 번. When. 네. 뭐라고요? When. 네. w 이. t 네. 네. I visit my parents. 가. 네. 이리로 간다. 뭐야? 아직 플러스라고 해야 고 붙은 건 아니지. 아, 여기 붙이면 간접 이 없는 문어 수능 간다. 알겠어? 이러면은 강조 부분. 뭘 강조? 의문사 강조. 의문사 강조하고. 이게 다시 어디로 간다고요? 간접 이 없는 문어 수능 간다. 간접입 문으로 간다. 그럼 간접의 문 어순은 어떻게 되니? 여기나 아따서 어떻게 고쳐야 되니? 이제 무릎에 떨어진단 말이에요. 아이언데 목적으로도 간단 말이에요. 아이언데목적으로갈때 여기가 아까는뭐였어 When, words, e, that, I, 올라온다 네. 그치? 그게 도 뭐지? 그게 어떻게 변하냐면 간접의 문 어순이 네. 되니까 어떻게 되든 의지도 어으면 많이 올라온다 그래서 어떻게 돼 When, 그 다음에, e, 어. 좋은 사람입니다. 어. 아, 네. e, words, that, I, 나와지 아. 결기에는 락하고 대만 마 바뀌는 거예요 뭐가? 어. 그러니까 그냥 강조, 강조로 그냥 써였을때는 I wonder가 없었을때는 이렇게 쓰면 된단 말이야 응? 음에서왜 응. 응, 강조했으니까 When, w o r d s d it, at, now, did I believe in my parents 그 오른쪽에 붙여주면 음에서왜 강조한건데 이게 원대 목적으로 들어가니까 뭐가 되어냐면 간주문이 되어있으니까 웬 나오고, 그 다음에, 워즈이시 아라 이제, 워즈 때, 나머지. 이렇게 나와. 어수. 어수. 엄청 어렵지, 이게? 어,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엄청 어렵지. 자, 이거 간단하게 풀어볼게요 자, 자, 여기는 지금, 봐. 후? 후? 아니야. 왜 아니야. 강조하고 싶은 게 여기 있잖아요. 강조가. 이건데, 어떻게 해. 나머지 나와요, 나머지. 여기 나오냐고, 여기 나오냐 여기는 뭐가? 나머지. 나머지가 주어, 공사, 대적, 이렇게 나왔어. 뭘 관계없는? 어, 그래. 자. 아. 응? 아. 부사. 아. 근데 무슨 부사야? 시가부사. 아. 시가부사니까 이건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시가부사를 관계했을 때는 관계없써어야지 아, 이돼요 아, 웬이올라었어 아. 알겠어? 알겠어? 어, 아니, 최근에. 최근에 바로 단지 최근에 이거 관계했던 거야. 나알아서내려니 알아서 뭐가 너 내가 수학이 아주 강한 흥미 관심이 있다는 사실 알겠어 그게 바로 최근이야. 그건 최근이야. 알겠어? 네. 알겠습니왜 이렇게 써야 수술 안 된다고. 남은 것도 이런 내용을 써줘야 된다? 네. 응? 굉장히 중요한 거. 어. 너무너무 그렇다. 이 고난도다. 왜 고난도냐면 그렇지. 의문사 광조이 비동사, 의문사 그다음에 대 나머지 나오는 걸잘 봐야 돼. 네. 의문사 광조를 하나 면 의문사 광조를 이렇게 넣었지만 무릎을 부수는 거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의문사가 앞으로 튀어나가고 그다음에 비동사 나오고 입트 나오고 댄 나오고 나머지 나오는데 네. 이게 다시 모로게 되냐면 I wonder. 그서반제 의문 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반제 의문 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다시 의문사 플러스, 뭐, 이국 플러스, 이동사 플러스, 대 플러스, 나머지 이렇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 여기가 평 소문이니까, 물음표 없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관제 의문 옷은 된다이 과정을 거치는 된다. 거 의문사를 강조했다가 그걸 관제 의문으로 바꿔주면 아주 특이한 케이스다. 특이한 케이스